본인이 생각하는 팀내 외모 순위 차례대로 자 1위 1위 이유도 얘기해 주세요 그 감동인데 포함해가지고 무선 코디니까 포함해가지고 합시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1위 혁규 형 2위 초비 선수 아 잠깐만 1위 혁규 형 2위 지훈이 3위 현준 형 4위 감독님, 5위 창현이 형, 6위 무성형 어? 내 자리가 어디지? 뭘 먹고 그렇게 귀여우신 거죠? 저는 음 다른 프로게이머 분들이랑 똑같이 잘 먹고 있습니다 초비는 본인을 보성는 도구라고 표현했는데 역으로 초비를한점평 해주실 수 있나요? 모자람이 없는 선, 미드라고 생각합니다 미시컵에서 출전하는 팀들 중에서 어느 팀이 가장 위협적인지 그리고 예상 성적과 경계되는 선수는? 일단 저희 조만 보면 은 i g 랑 진동이 가장 경계되고 예상 성적은 최소 4강입니다. 키는 정확하게 몇인가요? 이건 저도 제본적이없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역천계는 제가 그말 들으면 어떤지 되게 좋은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써주시고 있고 <웃음> 가장 자신 있는 챔프 파이크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른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들도 평가도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말도 안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오. FPX의 크레세프 선수와 롤체스로 대화를 주고받는 걸 아는데 어쩌다 처음 대화하기 시작한 건지 알수 있나요? 음... 난크레세프 선수가 작년에 부캐에친초 왔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살다가 롤드컵 우승하고 크레세프 선수가 닉네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초돼 있길래 그때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크레세프 선수가 계속 본캐에도친초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 중국 인터뷰에서 휴가 때 가장 즐거웠던 일이 워크샵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체험했던 기구, 탈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걸 추천한다면 그 땅콩 버튼인가? 바나나 버튼과가 그거랑 수상스키? 수상 아, 제트스키 아, 제트 그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미드시즌컵에서 징동진지 아이즈와 한조가 되었는데 세팀중 가장 위험되는 팀은? 그리고 세 팀의 버튼 중 가장 기대되는 팀은? 세팀 중 가장 위협되는 건 징동이랑 아이즈라 생각하고 기대되는 바텀은 일단 저희조에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솔로리크스에서 데프트 선수와 함께 칼리스타 카밀 서포트 바텀을 찾주왔는데 이건 약팔이 질 게인가요? 진짜 진지픽인가요? 진지픽이라면 카밀 서포트의 장점은 이게 만약에 진지픽이라면 언젠가 대회에서 쓸 거니까 대회에서 그 장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솔링 미션 1 2와 가까워지는 도란 선수에 대한 숙선의 반응 그때 되게 도란 선수 솔링 오르고 그래서 되게 선수, 대선 선수도 다덕끄 올라서 솔링 열심히 했는데 또 최근에는 도란 선수들다 솔링 떨어지고 있어서 좀 재밌습니다. 안정한 반지캐스를못 보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음한 건은 아는데 잘 내용 잘 이미지 트레이닝이 안 돼요. 본 적이 없어서. 02년생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2000년 월드컵을. 아, 음. 음. 내가 다른 라인에서 이 선수보단 잘한다. 음. 누구 선수보다 잘한다는 건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원딜이 자신, 원딜이랑 탑에 좀 재밌어서 많이 하면 잘, 잘해질 것 같아요. 진짜 진지하게 몇년 동안 하면은. 아, 지금이요? 어. 지금 비교하면은 일단 저가 당일 잽도 안되고 저가 음. 엄청 공부하고 열심히 몇년동안 하면은 혈경이랑 음.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10개 팀 중에 만약에 1년 <웃음> 한달만 공부를 한다면 좀 본인의 원딜 어느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플레이오프권 죄송합니다 네, 음, 음. 서폰말고 다른 포지션으로 프로그램을 했다면 어떤 포지션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원딜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도 원딜로 퍼변할까 생각했었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번에 작년 11월달, 10월달쯤에도 한번 원딜로 포지션 변경해볼까도 진지하게 생각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캐리아 선수의 시그니처 원딜픽은 뭐가 됩니까? 옛날에는 이지리얼이었는데 옛날에는 베인이랑 이지리얼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챔피언은? 파이크.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서포트챔피언또 다른 분들이 하면 은 파이크. 꼴찌란 얘기예요? <웃음> 아 잠깐만 그건 아닌데 제가 저 i <웃음> 빼고 말하고 있 What d i 꼴찌 do? i 그럼 본인이 본인이 go to the h o 지 p i 지 a 본인이 주전 i n g to go to t 는 e hospital. I'm g o i n 상위권? 상위권? 그, 누구 t 밀어내야 h o s 이23 이3정? 이 음. 자, 아. 2위를 미어 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응. 계속. 하세요. 이제 끝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